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소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자기는 수술한 티가 많이 나도 어, 어색하게 많이 예뻐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 어색한 부분은 어느 순간에고 예쁜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의 본질은 자연스러운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원래 그런 모양 같다는 건데요 우리가 수술하는 목표는 수술을 해서 만든 모양 같지가 않고, 원래 태어난 예쁘게 생긴 그 모양 같이 만드는 게 수술의 목표이지, 깎은 티가 막 나거나, 깎은 모양이 막 표가시가 나는 건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색한 게 많이 예뻐진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에고 예쁜 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고요. 어색한 건 좋지 않습니다.